지금 미디와그 추정 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을 그, 그렇게나 이제 그 먹어보았다고 이제 거리와 살책도을광란적으로 벌리고 해외전쟁 연습을 정말 그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는 이런 오목한 속에서 전국 경공업대에 경영원 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회의를 진행한 건이 자체가 정말 그 우리의 예, 학관 승리를 의미한다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그 대회에서 경연한 김정은 선수님께서는 우리 그경무 부분의 일꾼들과 노동기급들이 어떻게 우리 경호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과학과 방도를 하나하나 명철하게 이제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호 부문의 이제 그 책임 분는한 사람으로서 이제 모든 사업에서 이제 경직과 이제 도식을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이 작품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이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이, 그이 대진군에서 자기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자기 사업을 보다 책임적으로 주인답게 진행하고 왔습니다. 경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에서 위대하신 장군님께서 주념의 전국 권한의 행군시기부터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 경공업이 현대적인 터대를만련해준데 대하여 가슴 뛰고 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경영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경고의안다는 향찰하며 경향 김정은 선생이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해나간다면 앞으로 이민생활은 더욱 향상의 시장에서는 불모듯농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향 김정은 선생이 역사적인 연설을 넓이 받들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 종사하고 하여 이렇게 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보다 질적 이민 소품이 농넉하게 찾게 하겠습니다. 경량은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전국 경고업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웃음> 경고업 부분에서 생산량에만 치우치고 질을 홀시하는지 위해서 이제 간곡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경량은 김종훈 원수님이 말씀이좋올때 우리가 지난 기간 생산량, 계획에만 그 칠중하면서 질을 높이간 사업에 웅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량은 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공장에 들에서 질을 높이한 이런 간만 이제 바람을 이제 불어서 에, 앞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또 인민들이 호평을 받는 이런 인기 있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적극 이제 노력하겠습니다.